아, 온 스스로. 스스로? 소미는 어. 스케이트 스케이팅을 아이스 어. 링크 위에서 어. 어. 그랜드 파더 스 그랜드 파더가 터치 안 하고? 어, 할아버지가 스스 할아버지가 온메아 할아버지가 스스로. 스... 아, 할아버지가, 수수로... 응, 할아버지가 스스로 만든 아이스 링크장에서 소미는 스케이팅을 연습했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일을 하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만드는 건가요? 만든 거지 할아버지가 봐봐. 눈을 깔고 거기다 물을 뿌린 다음에 부드럽게 만들어 갖고 아이스링크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 아, 만든 거요그 1번이세요? 일 1번. 옳지 않은 거잖아. 아, 옳 않은거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지. 네. 자, 그다음 2번 한번 해석해 보세요. 토미는 아이스 음. try to skate at first in his life. 그의그의 그의 생에서 처음 어. 첫 번째 스케이트를 탔다. 어, 했다. 어 그, 맞았지,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그 다음 3번에 해석해 보세요. 자미는? 3번에 틀렸어요. 어, 해석해 봐. 소미는 어, 어, 어 시도했다 스케이팅을 앉아서 어. 어. 나무 의자에서 온... 오지? 오 음. 그 응. 많은 시간에 어. 근데 왜 틀렸다 생각해, 거는 뒤에서 그때잖아요. 어. 앉아서 한게 아니라. 어, 그렇지. 여기서 쓰리 언더 모델이라 했는데 뒤에서 는 뒤에서 탔다 그랬잖아그지 네. 의자 뒷 부분을 잡고 타다가 스케이트를 넘어진 거지. 어, 지금 앉아서 탔다고 했으니까 이제 틀린 거죠. 근데 요게이 온니트 부정사가 나왔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다. 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가수 거야. 투부 정사의 결과 연법. 온니트 부정사. 그리고 중요하게 뭐예요? 뛰라는 건몇 번? 몇 번? 몇몇의 뛰. 그럼 뻘은 떨어지다죠. 어, 몇, 번... 몇 번, 어, 쓰러졌다. 결국에. 그니까, 러 온니트 보정서 나오면, 결국에, 뭐뭐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요건 맞잖아, 그지? 근데 요 앞에가 앉아서 탔다는 게 틀린 거지. back of the c h a i 라고 했잖아, 우리. 뒤에서 잡고 탔다 그랬으니까. 네. take a h o l d 어딨어? 요, 요 부분이잖아, 그지? 어디, 아, 가야 돼. 어, 요 부분이 이제 뒤로 탔다 그랬는데, 여기 t h r e 이라고 했기 때 틀린 거지. 좋은 문제인데, 그지? 우리가 살면서, 어, 산다면, 산... 어디에 산다면? 아, 행성에 산다면? 어떤 행성이야? Nothing ever changed.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행성에... 어, 변하지 않는 행성에 살고 있다면, 너 내가 지금 살았, 산다면 해석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과거 동사 썼는데? 왜 현재를 해겠어 과거 동사 썼어? 그렇지. 가정법일 땐 과거 동사 쓰면 현재를 해석하는 거지. 네. 근데 너 가정법이라는 건 실제 사실을 그대로 쓰는 거야? 실제 반대로 쓰는 거야? 반대? 그거 반대로 생각해봐. 그러면 실제는 어떻다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있다는 어 바뀌어진다는 거지 어떤 것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이거 반대 사실 반대가 안, 반대인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네. 만약에 아무것도 안 변하면 자뭐할 거래 There w i l l be little to do. Progress, progress, progress. 아 전진 전진 진행 진 진행 진행 진보 발전 진보 발전 Progress, 전진 진행 진보 발전 이렇게 소리내가면서요 우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것도 외워지긴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 아무 생각 없이 네. 이러면. 근데 Progress라는 뜻 자체가 전진하고 진행이니까 약간 전진하고 진행하는 느낌을 살려서 읽는 거지 Progress. 제스쳐도 전진 진행 progress 음. progress 내가 전진하는 진행하는 제스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죠. 어 그리고 생각도 그거 하고 있어. 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전진한다 진행한다 느낌을 생각하면서 그 느낌 살려서 소리 내면서 가 음. progress 전진 진행 progress 전진 진행 progress 전진 진행 progress 전진 진행 진전하다 발전하다 진전하다 발전하다 progress 진전하다 발전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금방 외워. 그리고 어 아직 소리를 외우는 게 짱이에요 진짜로. 아, 근데 이제 소리를 외우는 게좀 한계가 있지. 사람들 애들 다막 애들 다 있고 그리고 말로 하면 좀 지치고 목 아프고 막 이럴 때는 네. 연습장을 핀 다음에 쓰기 시작해요. 그 소리로 할때 너무 힘들면 연습장으프로그할수 쓰면서 애들 주위 피안 되게 나만 들게. 아, 어떻게든 입으로는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네. 어, 그럼 소리가 짱이야. 너는 모든 공부 모든 공부 중에 소리가 최고야. 안...